아유, 어서오세요. 예. 물좀 주세요, 물. 물은 셀프인데요? 셀프요? 예, 예, 예. 아이고. 아유, 배달 다녀왔습니다. 아유, 방금. 아이, 좀 보고 다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배달 가려고요 아이고, 빨리 갈다요 예, 예. 아, 지금 급하지 손님, 자리 앉으세요. 예, 예, 예. 예. 물좀 주세요. 물은 셀프라니까 그러네. 아, 물 셀프? 예, 예. 친절하네, 어, 여기 친절하네요, 여기 가게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좀. 아이, 사람, 길좀 보고 다녀오 사람 아, 손님, 에게 왔다 갔다 합니까? 국립병이 있어. 아이고, 진짜. 다시 뭐 하는 거야? 대단히 하지 마세요. 이렇왔어다 여기 짜장 하나 주세요난 짬뽕. 어, 간 짜장으로 통이래요. 네, 그래, 시켜, 시켜, 시켜. 시켜. 예, 예. 시켜. 어디다 시켜. 시킬까? 여기 영빈가 전화번호, 여기. 그래. 아, 영빈가 어. 여기로 전화하면 되겠네 띠띠띠띠. 자. 어, 네, 연비각입니다. 어. 네, 예, 거기 영빈각이죠 네네. 여기 연비각인데요. 네네. 뭘로 드시나요? 나도 간짜장 마 간짜장, 간짜장. 얘 예, 여기 탕수육 하나 주세요. 네 탕수육 배달다 네, 네, 야, 탕수육 배달. 네, 예, 탕수육. 야, 빨리 갔다 와. 라 네, 빨리 갔다 네. 오겠습니다. 네. 음식 시킨 거 어디 안 나와요? 탕수육 나왔습니다. 어, 예. 아니 그럼 예. 네. 간짜장 시킨 거 어떻게 된 거야? 영빈각 여기 안 되겠네. 아니 누저 전화 한번 해봐. 네, 전화해 봤어요. 맛있겠네. 네, 영빈각입니다. 아니 거기 배달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 안 와요. 배달 갔어요? 가긴 언제까지 전화 봐! 갔다니까 성질 내고 내가 뭐. 뭐래냐? 야, 싸가지가 없네, 얘가 어? 짜장면 안먹겠대 싸가지가 없네. 아, 용빙각 사장이, 싸가지가, 싸가지가 없어. 용빙각 어? 사장이, 싸가지가 없어. 용 사장이, 싸돈도못 벌고. 왜 그러세요? 이상하게 기간지럽네난물병 있는데. 그러니까? 어? 희한하네. 아니, 뭐, 희한하네. 아니, 그러잖아. 우리 짜증난데, 영빈각 사장한테 장난전화 한번 개씨야, 내가 해볼게. 야, 개씨 만 내가 어디서 봐. 거짓말 한번 해봐. 야, 아주 개씨 믿을게, 싸. 혼내자 된다. 어, 전화하네. 네, 영빈각입니다. 여기요? 예. 짬뽕 30개 한 거. 짬뽕 30개. 탕수육 30개. 탕수육 30개. 어디로 배달해드릴까요? 공덕묘지. 아, 진짜. 진짜야? 아 그쪽 집 뭐냐? 예 탕수육 30개 짜장 30개 배달이요. 대박이네. 대박이야 그런 거 이게? 여러분들 어서 이게? 뭐야? 대박이야? 뭐? 차 근데 우리 주문은 대박인데 10년째 버리가 없어. 그러게 아, 말이야. 어? 아, 아. 아니 손님 오셨나? 어? 다 잊어버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들어보세요. 세분 손해 전화 는데 이십 년간 세금을 하나도 안 냈더만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암면 이거. 아시죠, 이한번 봐주세요. 딱좀치고저기한번 어, 뭐, 봐주세요. 주세요. 뭘 봐줘야 봐겠어이 아, 아, 아, 사람이 정말 아, 아, 아, 가지고. 한번해보 아, 아, 아, 아, 아, 저한테 이그 사람아이 뭐 하는 거야? 부적 붙이는데이 <웃음> 사람이 정말. 뭐야 <웃음> <웃음> 어, 어, 이 자식아? 어, 저리 가이가에서 뭐해 지금? 이사의 람 강시 같네. 난 부처 붙이고 싶은데. 난 귀신 쫓고 싶은데. 그러니까! 오! 희한하네! Yeah. 식당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 뭐서도 붙여놨어, 이거? 아이, 뭐 하는 거야? 차앞떡 붙이는데? 아, 야 아, 아, 아, 야 아, 뭐야! 아, 아, 야 아, 뭐야! 아, 아, 뭐야! 아, 뭐야! 뭐 아, 뭐야! 아, 뭐 아, 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니야 아, 야야 아, 아, 아, 아, 너진짜 못한다 너도. 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음식을 시켜야될거 아니야? 네, 시켜어시켜나난 짜장. 나나 짬뽕. 나도 짬뽕. 아, 그러면 간짜장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래, 이걸로 전화해. 요 시켜 시켜 시켜 시켜. 영빈각으로. 짜짜 짜. 네, 영빈각입니다. 네, 영빈각이죠? 네. 야 여기 짜장 삼식 개. 응. 당장 삼 개요. <웃음> 잠깐. 이장난감라고면서 들는 것 같은데?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오 시원해.